<웃음> 아, 다시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영상용이냐? <웃음> 와, 굿샷. 와! 와! 구셔. 와! 온 됐어. 온 됐어? <웃음> 어. 이거 뭐야? 응. 연습, 응. 연습. 이건 못본 걸로. 응, 나 지금 편집해. 어, 뒤로 물러났다. 네. 쳐, 뒤로 물러나다 같은 샷을 해버려. 어 야, 야, 야,